자, 여기는 또 어디냐면, 그린 주변에 내리막. 엄청 심한 내리막이죠. 이제 공이 안 뜰까봐 아마추어 분들이 헤드도 열고요. 막 띄우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이제 실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많은 실수를 하지만, 이렇게 심한 내리막일 때도 여러분들, 잘 보세요. 공을 굴릴 수 있으면 굴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오히려 저는 더안 띄울 거예요. 완전 굴려서, 지금 앞에 카트도로도 있지만, 이렇게 카트 도로에 공을 친다는 생각으로 칠 거예요. 일단 스탠스를 넓게 서 주세요. 체중은 당연히 왼쪽으로 오겠죠. 자, 그리고 헤드가 더 덮일 겁니다. 자, 열려고 하지 마세요. 자, 지면을 따라서 쭉 올라와서 그대로 지면 따라서 쭉 내려가는데 그냥 공을 이렇게 해서 톡 쳐서 보낸다고 생각해야 돼요. 자, 여기서 띄우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내 몸도 많이 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헤드도 많이 열어야 돼서 스윙도 크게 해서 이렇게 조금 플롭샷 비슷하게 가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될수 있으면 제가 방금 보여드렸죠 체중을 왼쪽에 시는데 스탠스가 넓어야 돼요 그대로 공을 톡톡 치는 겁니다 쳐서 굴린다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셔야 큰 실수를 안 하고 이 그린온을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